네, 조기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1분 7초 안에 이걸 성공합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한테 1분 7초 미션이 왔는데요. 1분 7초 안에 이 가사지를 보시면 어 무슨 노래인지알것 같아요. 무슨 노래인지알것 같은데 이제 중간중간 제목하고 가사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이거를 1분 7초 안에 사진을 를채워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숨이 차거든요. 열심히 해볼게요. 시작! 글씨는 이상해도 되죠? 이미 다시 쳤데요 네, 저기 포기하겠습니다. 네. <웃음> 이거 안 돼. 여기부터 가사 잘 모르겠어요. 번호를 봤요 어디 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넌내맘 하나 몰라. 이거 뭐야? 이런 뭐지? <목소리> 넌내맘 하나 몰라. <목소리> 어? 알려주면 안 되는 안 되는 <목소리> 넌내맘 하나 몰라. 이런 내맘 하나 <목소리> 몰라. 몰라. 어 맞아 맞아 더더더더더더더이더더 아나 몰라 너다 아는 거 아니야? 너는 나의 유일무 뭐 이거 한자로 안 적어도 되죠? <웃음> 어, 한자 적어줘 도 뿜뿜뿜뿜뿜뿜뿜뿜 .Uh, wow, wow. yeah, uh, 저 이제 드릴게요 나한테 드리 리디오 저 이제 드릴게요 마인가 와우 와우 내마물참 어서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거의 뭐 지렁이 아니에요 몇 분이야 4분 되나? 3분... 일단 3분이 넘어가는 노래... 이렇게 어, 글씨 쓰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도 어떻게 1분 7초 안에 이걸 성공합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가서 쓰기 실패... 아, 해명할 시간을 주세요. 이게 내가 솔직히 글씨를 진짜 못 쓰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볼펜이 피카츄 볼펜이 그립감이좀 나랑 안 맞았어 물론 이 볼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이게 이게 나랑 안 맞았어 자1어 자, 이게 아 이게 그립감이안 맞아 아 진짜 글씨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 제 글씨가 나쁘면은 예, 잡으신 것. 같 아, 요 봐봐요 봐봐요. <웃음> 봐봐요 봐봐요 아어 약간 이거 그바감이 약간 별로일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이런 바보. 바보. 바보. 아보 바보. 아 이거 아 바보. 바보. 바보. 이게 예, 아닌데 저도 가끔 그잘 써지는 볼펜이 있거든요 오늘은 찾지 못했네 어? 아니야